선생님이 너에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하는데 내가 뭐 도와줄게 있어? 지금 좀 힘들어서 집에 갔으면 해요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구나? 네, 좀 힘들어요 알았어 집에 가는 거 선생님이 허락해줄게 가방 잘 챙기고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어? 선생님, 감사해요 아과아과아과아알로 <놀람> <놀람> <놀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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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녀석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을 빠졌거든요 엄마는 간호사이고 아빠는 경찰관이라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죠? 당연히 그분들이 그곳에 있는 게 맞죠 닭꾸좀 데리고 올게요 닭구야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나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다 너 들리는 거다 알아 돌아와 허락하셨죠? 저 집에 갈 거예요 구야 언제까지 아가살 거야